지진 속보입니다. 일본 기후현 히다지방에서 오늘 9월 19일 저녁 7시까지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후 5시 18분 규모 5.0을 시작으로 하여 11번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가노현과 기후현의 경계에서 지진이 빈발하였었습니다. 저녁 7시까지 발생한 11번의 지진은 군발 지진으로 보기에는 규모 5 0의 상당한 강진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토이카와 시조오카 구조선의 대폭발에 대한 일본 지진학자분들의 경고가 최근 많았고 또한 오늘 군발 지진이 발생한 기후현 히다산맥은 중앙구조선 단층대와 이토이카와 시조오카 구조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최근에 주변 지역 이시카와 노도지방과 니가타, 나가우현, 나가노현 등에 지진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토이카와 시주오카 구조선 단층대의 대폭발이고, 또한 기후현 군발지진에 대하여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하였었지만 오늘 같은 이런식의 군발지진 형태는 처음 봅니다. 마치 도카라 열도의 군발지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기후현 시다 지역을 살펴보면, 일본 중부의 도야마현과 기후변을 아우르는 히다지방은 산이 많은 산간지역입니다. 히다지방의 히다산맥은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서 일본의 북알프스라고도 불리웁니다. 또한 최근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에서 3일 연속 진도 3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또한 교토의 최근 잦은 지진들 역시 과거의 경우를 보면 도쿠시마와 와카야마현의 지진들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토의 지진 규모는 적지만 3년 전에 오사카 북부 강진이 있었으므로 최근 발생하는 교토의 지진들은 오사카와 교토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고 3년 전 오사카 북부 지진 장소와 가깝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지하에 물이 탁해졌다는 이야기가 일본에 많이 있는데 지하수의 변화 역시도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보는 학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강진이 발생을 했던 적이 많았으므로 14호 태풍 찬투가 지나간 이후 보름달이 뜨는 상황에서 지진 발생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